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옥상에서 촬영 안하고 했을 때 촬영 없이 테스트할 땐 항상 80 넘어요 <웃음> 별일 없이 그래가지고 날씨 좋은 날 아, 배관패까지 딱 안가는데 거의 배관패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건 대박이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아 시, 시작하니까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넘어지고 시.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예요. 50W 두장 연결해서 100W 접이식 패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다리도 달았어요. 완전히 접혀져요. 펼쳤으니까 귀찮으니까 접지 말자. 요거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아까 들어보니까 7, 8kg? 네. 그리고 이거는 100W 패널 두장 붙여가지고 200W로 만든 거예요. 접혀지고요. 무게는 15kg 되는 것 같은가? 13kg? 안재봤어요 근데, 아유, 들고 다니기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태양광 패널 저기 쓸때 답답한 적이 많았을 거예요. 샀는데, 실제 충전량이 되게 미미하죠? 200W 해봤자 1 0페 이상 넘기는 거본적 없을 것 같고, 얘는 사가지고 딱뽑으면은 어느 정도로 충전이 되냐면, 그냥 파워뱅크 방전 안될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파워뱅크는 컨트롤러는 그납 배터리에 최적화어 있었어요 인산철이 아니라 그래서 납 배터리 충전은 잘 되는데 인산철은 완충을 못 시켰어요. 저희도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아왜 이렇게 숨이 차냐 무거운 걸 날랐더니 저희가 이제 인산철을 완충 시킬 수 있는 세팅으로. 공장에 요청해가지고 기존 MPPT 세팅을 바꿔서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가지고 온게 여기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 책상 위에 보면 일곱, 여덟 종류의 MPPT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충전이 잘 되는 놈을 하나 사줬습니다. 11시 7분. 안 보여. 그리고 하늘엔 구름이 많이 깠습니다. 뭐 오늘 안 되면 오랜날또 하자. 그래서 네. 충전량을 한번 볼 거예요, 먼저. 배터리를 연결해 주고 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을 연결해 줄거예요 패널도 로드, 솔라 다 들어왔어요. 얼마나 충전이 되나 봅시다. 지금은 58와트 정도, 60와트 하늘에 아직 구름이 있고요 요정도 5A 정도 충전되고 있네요. 지금 11시. 사실 이 시간이면 12A 그 정도 예측을 합니다. 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찍으면서 어차피 구름 지나가니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네. 여기 패널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저쪽 앞으로 가볼까? 네. 네. 여기 패널 두 장이 있고요. 네. 이거 200W 패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걸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캠핑카에 설치된 300W 패널보다 충전량이 더 좋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300W보다 더 충전이 잘돼이0 같은 데 왜냐하면 태양광패널에서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양과의 각도예요 아하 근데 캠핑카는 설치되어 있는 게지붕의 수평 설치가 되어있는 말이야 네. 그래서 최적의 각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포토블 같은 경우는 뒤에 다리를 만들고 또 또는 적당히 받침대를 고인목을 고여가지고 각도만 유지를 잘해줘도 수평으로 설치된 애들보다 최대 많게는 두배 2배 정도, 두 배까지는 아니다. 한 50% 이상 충전이 더잘 돼요. 그래서 요포터블 같은 경우는 작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충전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포터블 중에서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단기활정 패널을 무식하죠? 이 그냥 패널이에요 패널을 접이식으로 만든 제품이고 또딴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들고 다니기 좋게 천으로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플렉서블 패널 이 있거든요 그 작은 판들을 천에 붙여 가지고 접고 접고 접고 접고 그래서 요만하게 들고다니기 좋게 만든게 있어요 자리에 있잖아요 어 자리에 있지 그때 테스해봤는데 어... 일반 패널과 그 플렉서블을 이어 붙이 플렉서블이 월등히 편하죠 음... 가볍고 딸랑딸랑 들고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걔는 충전이 잘 안되고 펼쳤을 때 태양과 입사 가기 일정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패널 전기 생산량의 70%도 못따라오더라고요그래서지고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목표니까 생산량 어느정도가 목표냐면 만약에 내가 배0 0 a 정도의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다 그거 하루에 그냥 완충시켜 버리는 목표예요 이번 테스트는 두개 목표라서 편리한 가벼운 포터블이 너무 편한 그런 음. 패널은 포기했어요. 충전력이 안나오더라고요또 여기 MPPT를 쓴 이유가 있는데 MPPT랑 PWM은 좀 사실 큰 차이가 안날 줄 알았는데 직접 전압 세팅을 배터리 최적화 시켜가지고 테스트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태양광판널의 특징이 전기를 땡겼으면 패널셀들의 전압이 떨어지는데 셀들의 전압이 떨어진다고 저류가 증가하진 않아요 많이 땡겼을수록 전압은 떨어지는데 MPPT라는 건 뭐냐면 땡겼을 때 전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전기를 셀에서 끌어놨어요 한 셀이 0.5V 정도를 내주거든요 그 전압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살살살살 끄집어가지고 저 충전 회로에 꽂아줘요 그러면 태양광 현관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어이 손실 없이 손실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손실만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따가 했더니 하면 우리는 얼만큼 효율로 충전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와트가 필수니까 만약에 얘가 90와트 찍힌다면 90% 의 효율로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뜨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올라갈까요? 올라간다. 55, 56, 나 올라가고 있지? 60, 60 회가 아직 안 썼어요. 자제 얼마나 올라가나 봅시다. 80 돌파했어. 80 w 100와트 패널에서 80효율로 뽑아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90까지는 가져야지 되는데 90... 가줄까? 100와트 패널에서 지금 85와트를 끄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아직 햇볕도 안 좋고요 아직도 구름에 약간 가려 있어요 90 넘는 건뭐 여름에 하면 90%는 충분히 끌어다 쓰겠네요 MPPT에서 3% 빼먹고 충전을 에서한 7% 빼먹고 90%가 한계에요 이론상. 아무리 많이 뺐어도 91, 2. 지금 87%까지 빼쓰고 있습니다. 좀더안 올라가냐? 90 찍자. 88. 2W만 더 찍자. <웃음> 얘야, 힘내라. 2만 더 찍자. 2. 아, 고 2가 안 되네. 그래도 100W 패널 가지고 6.5. 일. 자 여기는 지금은 4월이고요 만약에 이걸 여름에 사용하면 90와트 때즉 패널에서 90%의 전기를 뽑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보죠 200와트짜리 200와트짜리 167 역시 하면 얘는 비슷하네요 얘는 약간 100와트보다 효율이 더 떨어지네요 왜, 왜 그럴까 얘도 각도를 좀 붙여볼까 167, 170, 80, 83% 정도 끄집어 쓰고 있습니다. 166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오늘 하루 해가지고 매다페어나 충전이 될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한한시간두시간에한 번씩 올라와서 확인을 할거예요 그래서 하루동안 누적되는 충전용량을 측정할 거고요 1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8시부터 8시, 9시, 10시, 11시 3시간에 빼먹었어 그거까지 한번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충전이 되나 봅시다 지금 시간은 12시 30분 현재 93화트 찍었습니다 대박 이른 날씨에 햇빛이 안 좋아도 뭐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금은 이게 이제 포터블로 나온 거예요 접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 이것도 1 0 0 w 트 짜리고요 이거는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인가 거기서 샀는데 거의 300달러 주고 샀어요 지금 바로 한번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 패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컨트롤러가 안 들어가 있어요 18V고 바로 충전이 가능해요 지금 충전했을 때어 그래도 잘 나오네 4 6 w 트 나오네요 바로 패널을 파워뱅크에 연결했을 때 49와트 50와트 해가 좋으니까 잘 나온다 근데 이제 MPPT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 볼게요 얼마나 올라가나? 올라가려나? 안, 오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 MPPT를 통해 가지고 연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60와트 정도 그러면 대략 이가리지말아주세요 네, <웃음> 61W 대략 20% 정도 효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해 좋네 해 좋으니까 90 넘나 한번 보자 MPPT를 통하면 전압가 근데 여긴 큰 차이 없어요 18V 패널이라서 으쌰 빼주고 해 좋을 때딱 연결하면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잠깐만 이거 좀 기다려야 돼 저쪽 거부터 하자 얘는 지금, 어, 지금, 174W. 174W, 그 정도 나오네요. 각도를 조금 바꿔볼게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174W. 음, 비슷하게 나오네. 174. 그러면, 얘는 지금 효율이 90%까지는 안 나온다. 180을 찍어야지 9 0로 나온 거고, 한 87% 그 정도 나오네요. 86, 87%. 괜찮게 나오는 거야. 네. 네. 지금 구름도 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잠깐만 기다려. 이제 올라간다. 자 이제 올라가고 있죠. 메다트 나오나 봅시다. 80. 네, 손치우라고 알았어. <웃음> 아까 90 넘었었는데 지금 약간 부족하네요. 목표가 90인데. 그리고 지금 총 충전량은 10.9암페어 되네요. 아직 구름이야. 오늘은 구름이 원망스러운 날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90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름이 약간 가리고 있어요. 이건 날씨 좋은 날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95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 그러면 여기서 90% 이상의, 어, 91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거네요. 이 정도면 하루에 50A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2시 38분. 오후 2시 38분 7 7와트 15.9 약 16A 정도 충전이 됐네요 배가 들어요 근데 오늘 워낙 구름이 많아 가지고 나를 잘못 잡았어 월요일에 또 할거야 자 이쪽 이쪽은 지금 현재 1 4 6트어 아까부터 해가지고 32A 정도 충전이 됐네 이쪽이 몇이었지? 15.9 30 16에 32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게 비율상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16 32. 어, 정확해. 지금 이 시간에도 10암페어 이상 꽂히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 3시 59분 4시예요. 4시 64W. 오늘 우리 몇 시부터 했지? 11시 반부터 했나? 네. 11시 반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21.2암페어가 충전이 됐습니다. 21.2 평소라면 30 돌파했어야 됐는데 얘 목표가 5 0안폐였거든 근데 30못 넘었네요 날씨가 오늘 안좋았어요 여기는 여기는 4 2 3이 충전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4시 몇시간 동안 했지 11시 반이니까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간 반 동안 충전했네요 4시간 반 동안 42 충전 됐어요 아직도 121, 9암페 이상 충전되고 있어요 예. 이거 월요일에 다시 테스트 할거예요 예, 100은 못 찍어도 80은 찍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얘는 80암페, 얘는 40암페 찍는게 목표예요예 지금 시간 몇시일까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바빠서 10시 20분이네요 10시 20분이고 아, 또 열심히 출근하자마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자 지금 시간 10시 20분 11.96 159와트 나옵니다 영어로 초기 오케이 오 지금 165와트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164 지금 이 시간이면 이 시간인데 하아, 오늘 결과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세팅했고 10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봅시다. 오늘 충전량 목표는 얘는 7 0 a 예요 앞에 8시부터 우리 10A 까먹었으니까 70A만 찍어주면 80. 충분히 예측을 할수있고요 얘도 0으로 세팅해지 거의 동일한 결과네요. 여기는 86W. 현재 효율은 얘는 100W라가지고 계산하기가 쉬워요. 86%.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0세팅했고요 이제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봅시다 기본 4시간 동안 51편은 2시까지 2시까지 51편은 때려 넣어주겠네 그게 관건이에요 10시부터 2시 3 0분 까먹었으니까 오늘 오늘은 4월 13일 4월 13일이니까 일조량이 아주 좋은 날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얘가 하루 충전량 8 0암예요 얘는 4 0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을 좀 까먹었으니까 조금 수정하면 쟤는 오늘 목표가 70A 얘는 한30 3, 4는 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지 쓸만하죠. 패널이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패널을 가지고 파워뱅크를 충전을 할수 있다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려가시죠. 오늘도 충전량이 좋진 않아요 일조량이 안좋은가봐요 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여기 13... 12시... 이상하다 12시 반인데 10시 반 보다 더 떨어졌어요 충전량이 133, 4왜 그럴까요? 하늘이 안좋나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그럴리 없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일조량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 총충전량 보자 총 충, 충전량은 그래도 26.9 27암페어 정도 충전됐네요 현재 시간은 12시 반입니다 여기는 2시간 동안 27뭐 나쁘지 않아요 13.7 지금 여기 68암페어 68%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밥을 먹고 와서 봐야죠 한 오후 1시 반쯤 예, 예 지금 시간은 맨날 시간부터 확인해 1시 55분 오후 1시 55분 이거 안찍어예 <웃음> 점심을 먹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어우씨 넘어가려고 해 세보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뭐 이럴까요? 충전량부터 확인해봅시다 여기 현재 오늘도 햇빛이 진짜 안 좋네요 138, 140W 어, 그래도 140W 넘어간다 조금씩 올라가네 현재 41A 충전됐습니다 기,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51A 넘게 충전됐어야 되는데 정확해요 다가으니까반 20.9, 21A 충전됐네요 네. 오, 81W 좀 아, 밝아지고 있다 구름에 가렸었구나 82W까지 올라가네요 며칠 전만 해도 이 시간대 90W 이상 돌파했는데 그럼 얘는 얘는 이제 160 나온다 거의 비슷해요 보지 않? 찍어야 되나? 네. 예. 160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PWM이랑 MPPT랑 도대체 MPPT가 효율이 좋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체감이 안될 거예요 한번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한번 바로 재주세요. 지금 현재 어, 89까지 올라갔어. MPPT 89와트 100와트 편에서 89 90와트면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한계예요이상은못그러네요왜냐면 MPPT가 효율이 MPPT에서 3% 떨어지고 태양광 끌어당길 때 그리고 결국 에는 DC-DC 컨버터예요 DC-DC 변환 효율이 아무리 좋아봤자 순실률 최대 6에서 7, 8%까지 나요 둘을 합하면 손실률이 10%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W 패널에서 끌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한계는 10% 손해 90%면 은 거의 이론상 최대치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얘는 이론상 최대치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못해요 손실이 없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MPPT를 PWM으로 바꿔서 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 잠깐 이렇게 볼까요? PWM이라고 원래 달려있던 게 있습니다. 원래 달려있던 게 있고, 이거를 배터리 가득 끼우는 거야. 얼마만큼 효율이 나올까? 그럼 바로 결론이 나오겠죠. 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89, 90W 왔다가 했죠 지금은 잘 되는데 74 그러면 요정도 차이가 나네요. MPPT를 썼을 때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10%를 잃어버려요. 최대 최소, 최소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효율 90%를 쓸수 있다. 반면 PWM을 쓰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지금 72W, 70W, 68W, 그렇게 왔다갔다 해요. PWM을 쓰면, 아까 90%였고, 지금은 7 0 차이는 20% 정도 발생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 90W, 70W, 20W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렇게 봐도 돼요. 100W짜리니까. 근데, 태양광에서 20% 차이면 은 이게 계속 누적됐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조그만 패널을 쓴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컨트롤 없이 바로 배터리에 꼽아도 돼요. 돼요. 그런데 만약에 큰 용량이 큰 캠핑카 지붕 에 300와트 3장을 올리고 있다 그럴 때 20%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예요. 그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20%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MPPT는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의 90%를 배터리로 90%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PWM은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의 70% 정도를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여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붑니까 오늘? 하늘이 맑은데 구름은 없는데 햇볕이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 4월이라서 그런가봐요.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고요. 또 충전량 확인해볼까요? 이거 이거 아까 내가 쓰러뜨리면서 화살표를 눌렀어. 영어로 리셋이했어 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까 40몇세팔을 더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충전량은 157와트 아직도 11페이상으로 충전되고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충전량을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어요. 왜냐 아까 우리 계속 두 개를 나란히 측정해 봤을 때두 개가 정확히 얘가 정확히 50% 충전됐잖아요. 보면 돼요. 얘 충전량 27.2A. 쟤는 곱하기 하면 저거 충전량이 나와요. 54. 54 정도 충전됐어요. 오후 3시 기준. 54 정도 충전이 됐고, 지금도 10A로 충전이 되니까, 오후 4시까지로 하면은 64까지는, 64, 64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 테니까, 60, 이정도 예상합니다 62 62 여기 왔는데 이제 충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뭔가 바람 불어 가지고 쓰러뜨렸는데 다시 세워놓은 느낌이에요 다시 꼽았고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군요 근데 지금 29까지는 충전이 됐어 어디서 멈췄었던 걸까 요거는 다시 보고 저쪽 가서 봅시다 우리 조합을 해야 돼 두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차로 되네 지금 시간 오후 4시고요 오후 4시인데 아직 10A 정도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140W 그러면 우리 10시 반서부터 했을 때 얘는 10A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 한번 초기화 돼 가지고 데이터를 날렸지만 얘는 지금 최소 60A 정도는 충전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화면 보고 촬영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얘가 죽었을 때 제가 살아있었고 지금 제가 죽있었을때 <웃음> 얘가 살아있거든 제충전돼 있을 때얘 스타트한 거 가지고 더하면 돼 <웃음> 네. 대략 지금 내시고요 결론은 네. 어느 정도 충전이 된 걸까 얘를 근거를 얘를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어. 얘가 지금 동영상에서 편집해 드릴게요 얘가 지금 29 30 얘가 그래도 30 몇은 충전이 됐겠네 아직도 70W로 충전이 되고 있어 얘가 30몇 됐을 거고 그러니까 아까 멈췄을 때랑 그때 더 하면 돼 우리가 테스트할 때 10시 반에 했지 네. 10시 반에 했으니까 8시부터 해뜰 때부터 해 6시 해뜰 때부터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은 지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에서도 81편은 충분히 전기를 생산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건 촬영하기 전에 미리 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부산에서 촬영 안 하고 했을 때 촬영 없이 테스트할 땐 항상 80 넘어요 <웃음> <웃음> <웃음> 별일 없이 그래가지고 날씨 좋은 날아1 0 0까지딱안가는데 거의 1 0 0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건 대박이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아 시, 시작하니까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넘어지고 시, 네, 예, 지금,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20분입니다. 이제 충전이 안되고요 직원들이 퇴근을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올라와 봐 봤어요. 자, 오늘 하루 32.7A가 충전, 하루는 아니에요. 아까 한번 릴리셋스를봐가지고 동영상을 봐야 되겠어요. 32.7이 됐습니다.